안녕하세요 쏘언니에요 오늘은 정말 맛있는 집에있는 채소만으로 만드는 매콤 칼칼한 된장찌개예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오늘 필요한 재료는 애호박 3분의 1개, 양파 2분의 1, 두부 3분의 1 모, 청양고추 2개, 무타리버섯 1팩. 이렇게 필요해요. 저는 된장찌개에 들어가는 야채가 왜 시중에 판매하는 된장찌개처럼 작은 게 좋아요. 그래서 작게 썰어 줄게요. 느타리버섯 밑둥도 잘라주시고 두부도 한 덩이를 3등분 하고 작게 잘라주세요 그리고 청양고추도 쏭쏭쏭 썰어주시고요 된장 1큰술 그리고 쌈장 1큰술 반 이렇게 준비해주세요 이제 냄비에 물 2컵을 넣어주세요 너무 큰 냄비 말고 작은 냄비에 하셔도 돼요 물이 끓으면 된장과 쌈장은 국자에 놓고 끓는 물에 살살 풀어서 넣어주세요 그러면 된장찌개가 더 맛있게 만들어지더라고요 간장 1큰술, 설탕 반작은술, 고춧가루 1큰술, 다진마늘 반큰술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준비해둔 재료를 모두 넣어주시고 한꺼번에 끓여주시면 되세요 채소가 다 익으면 된장찌개가 완성이에요 완성된 된장찌개를 뚝배기에 담아서 먹으면 맛이 더 한층 더 업그레이드 돼요 정말 간편하고 자주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매콤칼칼한 된장찌개예요꼭 만들어보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맛있는 음식 준비해드릴게요